중한 걸 몰랐던 거죠.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. 중소중한 사람들을 가끔씩 내가 지쳐. 2부 <목소리도>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헤라 말고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. 로나퀸은 모르겠군요. 학교를 나가겠습니다! 기다려, 헤라야!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.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.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. 로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. 꿈꾸는 소녀들의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. 별처럼 반짝이 는 친구들을 만났어요. 반판 샤이닝스타,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엑스 대개봉